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르쉐 박스터 S 엔진을 교환입니다. 입구 시동을 끄고 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0% 정도 찍히네요잭 포인트에 고무를 대도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하고요. 오일 필터 교체를 위해 헤드라이트 레벨링 로드를 탈거합니다. 그 다음 캐치에 호스를 연결하고요. 호스를 연결하지 않으면 필터 하우징 탈것이 나오는 오일이 여기저기 튀게 되죠 하단 브레이스만 봐도 호스 없이 작업했던게 보이네요 호스를 통해 오일이 빠지는게 보이죠 기존 필터를 제거합니다 엔진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신품 오링 및 필터로 교체합니다 오링에신유를 발라 윤활시켜 주고요 필터화중을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시 미세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작업위을 클리닝합니다 입고 당시부터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클리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커톱을 개방합니다 세이프티 핀을 분리 후 내장재를 비롯해 스펀지와 방열판을 모두 탈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 클리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 필터를 제거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지저분하네요. 좌측은 신품, 우측은 고품입니다. 하우징 내부의 이물질을 빨아들여준 후 신품을 착착합니다. 탈거 욕순 조립을 시작하고요. 소프트톱 작동도 확인합니다 깔끔하네요 준비한 오일은 쉘 헬릭스 울트라 5W40입니다 쉘 공식 총판을 통해 받는 정품 오일로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 규격인 포로쉐 A40 공식승인 오일입니다 g t l 기유가 베이스인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세팅되었는데요.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